안녕하세요. 네드입니다. 어,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. 음. 아두이노를 요즘에 이제 아두이노가 나온 지 10주년이 됐는데 어, 아무래도 그 기존에 그 마이컴 AVR 쪽을 사용하다가 아두이노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강좌를 이제 한번 해보려는 게제 목적입니다. 그뭐별 다른 건 없고요.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그나마 이제 아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.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롤로그라 그래서 간단하게 어 앞으로 제가 어, 어떻게 아두이노 강좌를 진행을 할지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이제 동영상 강좌가 함께 하긴 하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블로그 사이트 보이시죠? 이 어,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어, 여기요 여기 이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어, 기본적인 어떤 아두이노에 대한 음, 강좌 동영상 강좌랑 함께 아두이노의 어떤 음, 간단한 기초 설명들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, 같이 넣어 놓을 예정이에요. 그리고 이 방송은 이제 매주 수요일날 할 예정이고요. 어, 뭐 사실 별거는 없습니다. 이제 강좌 아두이노를 이제 음, 여러 파트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, 어쨌든 처음이니까 어, 비기너 강좌가 되겠죠. 비기너 강좌를 하게 될 건데 처음에 첫 시간에는 <웃음> 아두이노에 대해서 어, 이론을 설명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죠? 다음 시간에 뭐 역사, 종류,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다 설명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 어떤 이제 환경 세팅 사실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세팅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만 잘 세팅해 놓으면 개발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쉽진 않지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빨리 개발 시간을 단축하느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막 행선수선을 하는 것 같네요. 처음, 처음 방송이 처음이라 뭐 이거 전에 이제 게임 방송을 재미로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교육방송은 처음입니다 <웃음> 가능하면 이제 기존에 어떤 강좌나 교육방송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했으면 하는게 목적이구요 어 앞으로 어이 대한민국의 어떤 100만 엔지니어 양성하는게 뭐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 바램입니다 음, 일단, 그런 식으로, 이제, 환경 설정하고, 이제, 강좌를 시작하게 될 건데, 일단, 기초 강좌 자체는, 음, 일단, 좀 고민을 해봤는데, 어, 일단, 아두이론 하는 게, 뭐, 이 기초 강좌 하려면, 이제, 아무래도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펌웨어도 필요하지만, 이제, 하드웨어를 뭘 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, 일단 첫번째 비기너 강좌는 요 아두이노 보이시죠? 짜잔~~ 아, 이거 오토포커스인데 포커싱이 안잡히네요. 뭐 어쨌든 요 아두이노랑 그 다음에 여게 이제 다운로드할 케이블 짜잔~~ 이렇게 두개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세트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음, 짜잔 요거 요거를 이제 비기너로 사용해서 어, 진행할 예정이에요. 보이시나요? 어, 먼지가, 먼지가 보이네요. 그만 덜 가까이 가요. 일단은 요런식으로 요거 이용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스위치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부저 달려있고 세그먼트 달려있고 뭐 led 4개 뭐그 다음에 가변저 가변저항이라 그래서 뭐 a d c 테스트하는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있겠네요 요, 요게 이제 아두이노 실드라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멀티 실드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강좌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뭐프롤로그니까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만 하고 뭐 요게 이제 아두이노다 라는 것 까지만 이번 시간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저거를 이제 다 하나씩 테스트 해보는 거를 어 기초 강좌로 해서 어 커리큘럼을 10 4강 까지 잡아놨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강좌로 어, 어떤 이제 아두이노랑 연동되는 이제 센서들 강좌를 할예정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고급강좌가 있는데 고급강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매주 하면 일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음뭐 어쨌든 고급강좌는 뭐 여러가지 응용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알고리즘이나 아마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그에 이제 펀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작은 아이템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뭐 일단은 오늘은 프로로거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기타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은 여기 오셔서 질문하셔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게 블로그에 제가 아직 세팅 중이라 뭐 일단 전반적으로 동영상 강좌도 굉장히 어서 보고 뭐요 블로그 가셔서 뭐 별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기본 세팅된 것도 없어서 뭐 별거 없겠지만 뭐 일단은 뭐 어쩌겠어요. 일단 한다고 마음먹었으니까 빨리 일단 해봐야지. 일단은 첫 강의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뭐 다음 강좌부터 좀 가능하면 좀잘 설명하기 위해서 잘 기획을 짜올 테니까 어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안녕.